엘리에요 어, 지금은 영상 편집 중이고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은 이미 제 채널에 코로나 이야기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쪽인가 이쪽인가? <웃음> 아무튼 보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영상 편집하다가 지금 실제로 제가 겪은 소리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 이렇게 카메라를 급하게 켰어요 어, 그래서 지금 물고리 약간 말이 아닌데 <웃음> 그래도 저 씻기는 씻었어요 어, 제가 버블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버블티 가게 특성상 손님의 대부분이 이제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스탭들도 보통은 다 아시아인들이에요 그 코로나가 이제 슬슬 퍼지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 때 제가 어느 날 버블티를 사러 갔었는데 그 제가 갔던 매장도 스텝도다 아시아인이었고 그날 손님도 다 아시아인이었어요 뭐 이세나 뭐 캐네년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보이는 외모가 다 아시아인 분들이 있었고 거기가 매장에 앉아서 먹는 자리가 아예 없는 그냥 빠채어 몇 개만 있는 되게 작은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손님들이 다 서서 각자 자기 음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잠시 후에 나봤자한십대 후반 이십 대 초반 정도로 되고 있는 약간 백인 계열 쪽 어린 친구들 한 다섯 여섯 명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가뜩이나 거기 매장도 좁은데 다섯 여섯 명이서 들어와서 주문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막 낄낄대더니 그중에 몇 명이 갑자기 이렇게 목, 이제 옷이 있으면 이 옷의 이목 부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코랑 입을 가리더니. I'm 이러는 거예요 그니까 나 지금 숨 참고 있다고 그때 코로나가 호흡기로 전염된다는 것을 다들 이제 인지하던 시기였고 그게 꼭 코로나랑 연관 짓지 않더라도 굳이 왜 매장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열이 받았던 이유는 이제 제가 나갈 때까지 그들이 주문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낄끼대고 있다가 이제 저는 제 음료가 나와서 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 찰나 이렇게 조그마한 매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완전 다 차지하고 있다가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정말로 제 털끝 하나 안 닿겠다는 그런 의지 그러다가 오히려 다른 손님들하고 자기네들이 부딪히니까 이러면서 진짜 자기네들이 오히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매를 진짜 막 이렇게 탈탈 털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국어로 제가 뭐 저도 모르게 이래버린 거예요 되게 심한 욕 심한 욕 심한 욕 근데 이제 그들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제 표정이나 이제 말의 뉘앙스에서 그게 나쁜 말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되게 싸해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가게를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진짜로 코로나가 걱정됐으면 마스크를 쓰고 매장에 왔었을 것이고 아니면 밖에 아예 안 나왔던가? 뭐 걱정은 됐지만 뭐 버블티가 마시고 싶다 이러면 조용히 음료만 사갔겠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정말 모든 동양인의 DNA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있다 그런 몰상식함을 보여주는 행동을 막 해서 좀 정말 당황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행동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아무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짧은 스토리였고요. 제 영상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저의 브이로그는 밖에 나가서 어딜 가고 활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밖에서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좀 쓰잘데기 없더라도 이런 토크 영상 위주로 이제 채널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영상 촬영해볼게요. 손잘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